어머, 잠깐만, 나 이거, 잠깐, 흥분되는데? 난 지금 100점 만점에 1000점이야. 100점 만점에 100점!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흥분하면 안 돼. 와, 와, 와. 진정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웅웅의 주인 웅에허입니다 오늘은 왜 제가 또 카메라를 켰냐면요. 아마 여름쯤에 제가 리뷰했던 영상 자빈드서울 윙크 쿠션 그렇게 좋아? 얼마나 좋아? 이런 리뷰를 찍었었는데 요것이 또 윙크 위아래 위 위아래 위위 아래, 요 해, 윙크 쿠션이 제 인생 쿠션이 되었는데 요 자빈드서울에서 올 가을을 맞이해서 굉장히 케이스가 완전 느낌이 달라요. 쿠션을 또 신상으로 내와주셨는데요. 자빈드서울 블룸 파운데이션 팩트예요. 벌륨 아니라 블룸 블룸 파운데이션 바 쿠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베이지 상아 빛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 상단부는 레더 가죽 케이스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광택이 반딱반딱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퍼프 느낌은 포슬포슬한 그런 쫀쫀한 두께감 있는 퍼프고요 쿠션 내용물은 윙크 쿠션과 동일하게 일반 쿠션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블룸 파운데이션 팩트는 컬러가 세 가지로 나왔는데 저는 가장 어두운 23호를 가지고 왔고요. 위에는 블룸 쿠션, 밑에는 윙크 쿠션 동일한 23호 컬러인데 두 제품 다 옐로우 베이스인데 윙크 쿠션이 조금 더 탁한 옐로우 빛이에요. 컬러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많이 나는 느낌은 아니에요. 쿠션 발라보기 전에 제 피부 타입과 오늘 스킨케어 말씀드릴게요. 25호에서 27호를 사용하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입니다. 얼굴에는 선크림, 프라이머, 픽서, 컨실러 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 쿠션이 좀 덜었고요. 오, 쿨링감은 찍었을 때 굉장히 시원해요. 어, 잠깐만, 나 약간 필링이 오는 것 같아. 잠깐만. 잠시만요, 선배님. 어머, 너 뭐야? 여러분 보이세요? 피부가 블러 처리한 것처럼 지금 보이시려나? 헉, 이랬던 그지 같은 피부가 헉, 너무 예쁘지 않아요? 피부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머 피부 표현이 미쳤는데요? 컬러도 윙크 쿠션보다 밝아서 살짝 얼굴에서 뜨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찰떡으로 맞는 데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미친 거 아니야? 반대쪽. 어머 잠깐만 나 이거 잠깐 흥분되는데? 찾았다 내 사랑이야? 지금 제얼굴래서 왼쪽은 쿠션을 바른 쪽이고요. 너무 깨끗하죠? 진짜 한번찍는 걸로 도다 발랐는데 그지같죠? 어머 이거 진짜 대박?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흥분하면 안 돼. 와와와 와, 와. 진정해. 아 진정해. 그럼 나머지 오른쪽 발라줄게요. 진정해. 진정해 이 놀란 가슴. 어, 자빈도 서울 좀 은근... 쿠션 맛집 아니야 지지 아니 진짜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터치했는데 <웃음> 오마이 갓. 이거 오마이 갓 뜨다 진짜. 여러분 피부 보이세요? <목소리> 약간 이런 느낌 피부인데? 말이 안 나오는 피부 표현인데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니라 제 얼굴에서 한겹 양쪽 다 발라줬는데요. 세미 글로우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그런 글로우보다는 조금 더 글로우 글로우한 게 조금 덜해요. 살짝 세미매트 피니쉬인데 내 속에 있는 광이 올라오는 그 정도 느낌이에요. 커버력도 좋은데 피부 표현까지 좋은 쿠션을 찾긴 진짜 힘들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지속력을 보진 않았지만 난 지금 100점 만점에 1000점이야. 100점 만점에 100점! 이 아니라 1000점이에요. 컬러 같은 경우에도 붉은기 하나 없이 차분한 옐로우 베이스인데 윙크 쿠션 23호를 썼던 분들은 요거 23호 사용하셔도 그렇게 밝은 느낌 안되실 것 같아요. 턱간지러요 퍼프가 두께감이 은근 있어서 얼굴에 톡톡톡 바를 때도 굉장히 쫀쫀하게 잘 먹는 느낌이고 지금 얼굴 전체에 어디 주름 끼임이라던가 뭉치면서 올라갔다거나 그런거 전혀 없고 코 옆이랑 코 밑에 붉은기 보정도 굉장히 잘해줬어요. 세미글로우가 맞긴 한데 제가 생각한 글로우보다는 조금 덜 로그에요. 완전 촉촉! 악건성 여러분들이 촉촉하게 해줄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저처럼 수부지 분들이나 복합성 분들이 딱 적당한 피니쉬인 것 같아요. 물광, 앰플광, 오일광을 기대하신 분들은 이 쿠션의 피니쉬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마스크를 끼기 때문에 이 정도 글로우함이면 가을에 굉장히 예쁘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첫인상에서 모자랐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쿠션은 지속력이 정말 정말 중요한 화장품이기 때문에 첫인상이 마음에 든다고... 지속력도 좋다는 말은 아닌 거 흥분, 흥분한 흥분내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고 그랬는데 지속력도 좋으면 윙크 쿠션을 이어서 인생 쿠션을 만날 것 같지 않나. 첫인상으로 윙크 쿠션이랑 살짝 비교를 해드리면 컬러감이 조금 더 화사해서 23호 분들이 조금 어두웠다 싶은 분들은 조금 더 좋아할 컬러고요. 윙크 쿠션이랑 커버력은 비슷한데 조금 더 얇은 텍스처라서 윙크 쿠션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쓸수 있었어요. 고전 그 말고는 윙크 쿠션이랑 별다른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윙크 쿠션이 세미매트 쿠션이지만 촉촉하게 발리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비교했을 때요게 조금 더 촉촉하고 글로우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둘다 약간 피니쉬가 비슷해서 음, 요 쿠션도 엄청나게 광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지만 지금 시간은 6시 48분이고요. 대략 5시간 뒤에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5시간 뒤에 만나요. 여러분들 첫 이상 완벽해. 지금 시간은 11시 54분. 쿠션을 바른 지 5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예요. 5시간이 지난 피부 상태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눈가 주름 부분에 끼는 현상이 조금 있고 코 밑에 뭉치는 게 조금 있고 인중 부분이랑 턱 부분에 살짝 몽글몽글 뭉칠랑말랑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볼 부분에는 지워지거나 무너지는 거 없이 말짱했어요. 티존 부분이 살짝 무너진 걸볼수 있었는데 무너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세미글로우 쿠션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유분이 올라와도 미친듯이 번들번들한 느낌은 아닌 적당한 유분감이 올라와서 번들거리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얼굴 전체적으로 수정화장 한번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얇게 수정화장을 한번 해줬는데요. 수정화장을 하니까 살짝의 두께감은 조금 생기는 느낌이 들어요. 수정화장을 했을 때도 피부가 정말 예쁘게 반짝반짝 윤광이 나는 걸볼수 있고요. 눈밑 주름이랑 코 밑에 끼었던게 조금 금 지저분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쿠션 자체가 촉촉한 제품이다 보니까 뭉치는 느낌이 아닌 살짝 예쁘게 올라가지 않는 정도의 수정 메이크업? 무너진 게 없었던 볼 쪽은 너무너무 예쁘게 수정 화장이 됐고요. 수정 화장을 했을 때 보안이 막된건 아니지만 안한 것보다는 한게난 그런 느낌으로 수정화장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림 현상은 못 느꼈는데 살짝의 속건조는 느꼈어요. 평소에 쿠션 리뷰할 때 동일하게 스킨케어를 하고 쿠션을 발랐는데 한 두세 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속건조가 심한 건 아니고 살짝 땡겨오는 느낌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를 조금 더 쫀쫀하게 해줘야 될것 같은 쿠션이란걸 느꼈고요. 이 블룸 쿠션을 처음에 너무 미친듯이 막 흥분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너지면서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속건조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룸 쿠션과 윙크 쿠션 중에 뭘더 추천드리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윙크 쿠션. 윙크 쿠션에 비해서 블룸 쿠션이 막 미친듯이 글로우한 느낌도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이두 개가 차이가 엄청 나지 않는 이상 저는 윙크 쿠션에 조금 더 손이 갈것 같은데 이 블룸 쿠션도 한 번씩 사용해 보셔도 후회할 만한 템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너짐과 속건조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지만 이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지금 이 빤딱빤딱 과하지 않은 윤광에?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자빈드 서울 쿠션 잘쓸것 같고요. 오늘 리뷰는 실패는 아니다. 하지만 적극 추천도 아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사용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리뷰 마치고 싶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쿠션 리뷰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